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가 영화인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또 좋은 영화를 많이 받으서서도 있을 것 같고요. 다 그럼 우리 저 쇼박스의 이종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만 해주세요.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2시간 정도 같이 해야될 페이지 음. 저겁니다. 음. 여기에 보면 비행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참 편안한 카드 같지 않으세요? 투자자가 보는. 좋은 얘기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알면요, 다돈 벌어요. 그렇잖아요. 생산이 너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원칙, 좋다라는 기준조차도 바뀌고요. 그것을 만들어낸 방법도 다 바뀝니다. 과연 저런 것들이 가능한 얘기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쇼박스도 그렇고, 시제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이런 데들이 되게 여러분들도 많이 충실히 인출을 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투자 배급사라고 생는합니다 근데 어느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필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오늘도 투자 배급사가 투자하고 배급 마켓 하는 게 아니라, 앞당까지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몇년 전부터 아마 시작은 휴박사제를 먼저 한걸를 알겠는데, 감독 어 만들고, 제작사들 따로 만들어서, 아예 프로세스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컨텐츠의 비즈니스 패키지가 됐습니다. 투자자가 보면 좋은 컨텐츠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도 투자하지만 많은 펀드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많은 투자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좋은 컨텐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야 쇼박스 영화가 승익률이 70% 돼. 저집 영화들은 다잘 돼. 누구나 하면 좀 되는 것 같아. 그것도 왜 좋은 컨텐츠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물론 거기 신사역도은영화에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보긴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보는 중국 투자 의 기준 그다음 어떻게 기획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타이틀하고 만만한 일이죠. 영화가 참웃기는게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요. A라는 제작사가 A라는 시나리오와 꿀잇을 가져왔습니다. 그데그 제작사에는 B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B라는 감독을 통해서 A라는 제작사가 섭외할 수 있는 캐스팅 파워는 CD가 있습니다. 근데 A라는 프로젝트가 과연 그쪽에 소속돼서할수 있는 B라는 감독이 맞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감독이 어, 그동안의 연출 능력이나 아니면 어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할수 있는 B, 캐스팅 파워도 있고 요 스텝을 구성할 수 있는 스텝 능력도 있습니다. 갭이 생겨요. 사실은 어떤 영화의 IP를 놓고 보면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쓸모가 있는 아이피들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갭이 생깁니다. 그갭 때문에 안 되는 영화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야, 저 영화 저 감독이 있으면 참 잘했을텐데. 야, 저 영화 야, 저 감독이 저배만 붙을 수도 상당히 달라졌을텐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를 어떻게 기획하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잘 기획된 걸골라내는선구안도 음.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우수한 능력들의 각 역량들을 어떤 작품에 맞게 패키지만 자세도 어떤 영화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기획하느냐 이전에 사실은 어 저희가 콘텐츠를 기획하는 이 프론트엔드 쪽에 가 있는 그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뒤에서부터 바로 최적의 패키지를 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역할 쪽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좋은 컨텐츠정의가 뭐지? 그것부터 정리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뭐가 크세요? 재밌는 거요? 아니면 관계 많이 보는 거? 돈입니다. 좋은 컨텐츠는 돈입니다. 돈을 버는 컨텐츠가 좋은 거. 500만짜리 BEP가 400만원 한게 성공한 겁니까? 좋은 컨텐츠니까 아니 100만짜리 BEP가 400만원 한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가 좋죠. 기대한 것보다 잘 되고 소통하고자 했던 우리의 보습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궁금해 졌던게 좋은 콘텐츠요 그런 거 구구절절 예술성 따지기 전에 주파로만 딱 뒤집어서 얼마나 많이를 보면 이게 좋은 콘텐츠지, 콘텐츠인지 나쁜 콘텐츠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돈 버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시합니다. 왜 지금 이 영화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야, 이거 돈 벌자고 하는 거야? 아니면 이런 거에 서 책을 안 했으니까 장르적인 시험을 하는 거야? 아니면 이런 감독에 대해서 뭐 넥시트를 위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롤링해 보려고 하는 거야? 나는 걱정을 봅니다 제가 어, 23억 그다간 영화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최에 이번 23억 들어갔어 배우 계약도 하고 장비도 하고.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시나리오에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해결이 안 났어요. 끝까지도 그래서 수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아, 좋은 배우가 붙은 거고, 좋은 감독이 붙은 거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음료점하고 조 떨어지는 것 같아서, 브로핏을 가기 가게, 위해서, 풋핏을 가기 위해서 23억을 재며놓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봤습니다. 이 컨텐츠라는 건 되게 감성적인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 감성적인 얘긴데 이걸 이성적으로 데이트 갖고 와봐라 야 무슨 배우가 언제 이런 장르가 나오면 몇만 남아 이거 못합니다 그렇다고 할 수가 아 이거 내가 보니까 난잘 모르겠는데 사실 여자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이것도 뭐 사실 참 유용한 일이야 그래서 저에가 쓰는 방법은 어, 한 1년에 2, 3번씩은 제가 타이틀합니다 제가 명 대중하고 어느 정도의 갭이 그냥 감성적인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컨텐츠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마이크도 커지고 있죠. 정편 늘어났죠. 응. 공유도 하다 늘어났죠. 그 다음에 촬영이나 제작도 커 거의 영화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 드라마가 안 됐죠. 외화는 세지죠. 시장 구경은 정체되어 있죠. 뭐 배우 그래도 만들 수있니까뭐좀 하려고 하면 2년 기다려야 되 네. 감독은 또 만들어집니다. 그런 역대기하지않 어차피 무슨 얘기를 할 거라는 이유는 상당수 이미 시장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제는 말하는 방법을 바꾼 기회예요. 이 대한민국 영화판 TV넷 속에는 너무나 많은 캐릭터가 잡고 있습니다. 괴물 한 마리도 잡고 있고요. 고릴라 한 마리도 잡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캐릭터들이 잡고 있어요. 만약 그런 것들을 끌어내서 부처만 논다면 어, 기존에 있던 캐릭터들 갖고도 어, 갖다 써서 새로운 조합을 하면, 오히려 그런 판권들도 해결하고, 이러다 보면 되게 좋은 기억이 나올 거고요 지금 뭐, 영화할 때 세계관 세계관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영화를 통한 세계관, 이 이야기에 대한 세계관을 만드는 것이, 아,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영탐정의 김명민이, 이 형님의 사건 속속에 이성균을 만나서 얘기가 되고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죠? 그 다음에 아예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이런 세계관을 갖고 이야기의 전개 방법에 대해서 공를하신다면 지금껏 다른 컨텐츠를 계획했던 사람들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좋은 컨텐츠 기획? 저는 How To가 가장 시급한 시점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 솔루션을 찾아내는 계획자가 있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영화 시장에서 아, 이 새로운 도움방세품을 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쓰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어, 썼을 때 유사한 컨셉화가한 데서 만들어질 거든지 이미 막 부채화되어 있다든지 그런 얘기 들으면 판단이 이걸 그순가서어야지 끝까지만 밀어붙여까 작가 입장에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소님껏 읽어나가는 게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이 시들은 같을 수 있지만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가 저쪽보다 훨씬 재밌다. 파워풀하다. 그럼 일부 아시는 거. 요 대신 단순히 유사성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주저하시거나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요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봤는데, 어, 예, 뭔데 동서한것 중에 비슷한 게 있는데, 그래? 없어. 아니, 이거 재밌어. 근데 이게 재밌는데 이런 주제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아 그러면 그냥, 그냥 갈 거야. 그게 강이입니다 네, 이런 투자 매우 투자 쪽에 이렇게 <웃음> 진입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대표님께서 이런 시장에서만 지금 시장에 어떤 이런 모습 그리고 그런 다양성 경화 쪽에 대한 대표님의 가지고 계신 생각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큰 영화들이 훨씬 예수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 영화들은 또큰 영화들로 뽑게 됩니다. 예산이 크기 때문에 박스가 큰데 들어가야 되고요. 예산은 크고 가져가야 될 시장은 작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작은 영화, 가성비가 높은 영화를 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큰 영화가 잘 되어 있습 투자 배급사가 투자 배급사가 된게 아니라 비즈니스 패키저가 됐습니다. 옛날에 시대를 다 쏘고 키스톤 부츠으로 가져왔어요.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거 통해서, 우리 피자팀에 넣거나, 컨텐츠 빌딩을 통해서, 오, 괜찮은데? 여러분 같이 개발하지? 이렇게 해서. 훨씬 앞단부터 여러분들이 진도를 못나는 것들에 준비되어 있는 리뷰를 들이 있으니까, 그런 편견에 빠지셔서, 생각들주자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작자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에게 꼭 조언이나, 아, 이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웃음> 그런 부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절대 이거 혼자 할수 있는 기준이잖아 절대 혼자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고 그 사람들 있는 을 함께해서 만들어내야만 진짜 많은 사람을 거듭할 <웃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좋아그배고그 때도 있고 어떨 때 돈을 몇시억씩남은곳 있고 그렇지만 가정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어집니다. 좀더큰 예산을 지금보다 더큰 예산을 영화를 만들려면 투자 배부사와 작가들과의 갭도 조금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아이돌 자체가 재밌다 보면 시나리오가 전혀 재미없을 감이 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런 핵심적인 엣지 있는 코어 에셋이 내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이 아마 스스로 판단해야 될것 같고요. 그것만 있으면 시나오가 나빠도 아니면 붙어있는 감독의 의견 다르면 이거에 맞는 감독을 찾아서 해도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작가 그룹이 잘못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 편입니다. 저는 사실은 작가 그룹들을 많이 키우고 싶고 저도 많이 키고 싶고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